안녕하세요. 싱가포르 아미르TV 아미르입니다. 저는 오늘 호치민 가는데요. 테니스 치러 갑니다. <웃음> 호치민에서 뵈요. 많이,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. 싱가포르에서 1시에 비행기 타서 숙소를 도착하니까 현지 시간으로 5시 20분 정도 됐어요 간단하게 짐 정리를 하고 오늘은 바로 테니스를 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라서 바로 이렇게 배불전님 마퍼 아마도요? 아마도요? 아, 어. 안녕하세요 이 가지 <몰람> <몰람> <몰람> 랑 같은 젠데 오늘 저희를 좀봐 주실 건가요? 여자밖에 없는데. 아, 어, 당연히 봐 주죠. 난그 그런 거 보고 봐주 저희 저희를 상대로 그렇게 치실 건가요? <웃음> 아무 걱정 <웃음> 없어 <것 웃음> <것도 웃음> 완전 예탈하고... 여기 로컬로... 아! <웃음> 따로 예탈자끼리만 모여가지고 함께 하기도어요 여기서 한 게임 하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t o d a y 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 It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 It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Set your affirmations, aspirations. I got shit to do, the aftermath of preparation. Good food, good mood, blood in circulation. One step at a time, yeah, that's how you make it. Set a goal, you control, and the steps you take t h 'em. I try to pick one thought, have some concentration, and if I It's c a l o n d e r s w o 저 네, 하고 싶은 말 한마디면 됐나요? 랩필더TV도 많이 넣어고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코치 오시면 오, 무조건 테니스를 즐겁게 오, 수 있습니다 코치을 오시면 오, 언제든지 오, 연락주시면은 오, 전화 다해드입니다 예탈자는 다 해야돼 예탈자는 다 구독해야돼 다같이 아메리티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자, 마지막, 자, 이자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해사호 저도 이 녀석에 알려드렸는데 부모님만 배분는 구독을 안하셨습니다 아 <웃음> 부모님은, 부모님은, 부모님은 지켜줘야지 <웃음>